안녕하세요. 하우투드레스의 덕호 김찬입니다 <목소리> 어, 오늘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청바지 편을 준비해봤는데 오늘 어떤 브랜드 준비해주셨는지 네, 네. 오늘은 네. 많이 입으시고 많이 찾으는 브랜드인데 유니클로 H&M, 음. 보디파이, 그리고 좀 이거는 카테고리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네. 언더커버리즘의 음. 제품이고요. 되게 오래좀 연식이 된 제품 이렇게 네. 다섯 가지로 보시면 되 네. 요 어, 다섯 가지 준비해 봤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청바지 이렇게 리뷰 해드리면서 네.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내구성이나 그런 마감 부분은 네. 이제 원체 다 대형 브랜드들이라 음. 뭐 거의 사실 짚고 넘어갈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봐요. 음. 그 대신 이제 핏이랑 음. 뭐 이제 컬러감, 컬러감, 그리고 사이즈, 음. 네. 그 정도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저희가 그러면은 그 정도로 이렇게 카테고리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랜드가 유니클로, H&M, 모디파이드 언더커버 이렇게 있는데. 네. 먼저 어떤 제품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앞에가 이제 유니클로거든요. 네. 유니클로부터 이렇게 뒤로 천천히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앞에 지금 이 생지랑 이 연청이 유니클로 제품이죠. 네. 그러면 생지 먼저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어이 제품은 유니클로 네. 제품이고요. 네. 허리 32 사이즈예요. 네. 그리고 제품명은 레귤러 피트진. 음, 가격은 59,000원. 음, 근데 뭐 얘는 좀 살짝 두꺼워요. 아무래도 생지라서 네, 생지인데 그렇죠. 이제 생지에도 이제 뭐 온스 종류가 많은데 얘는 음. 되게 두껍지 않은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음. 요즘 많이 입으신 스타일로 약간 가성비 아메카지 느낌으로 그렇죠 <웃음> 뭐 한국카지라고 하는 그런 <웃음> 네. 형태 쪽에 네. 많이 이제 들어가고 음. 편하게 일단 입으실 수 있다는 음. 장점이 있는 거고말 그대로 레귤러기 때문에 음. 살짝 일자긴 한데 살짝 허벅지부터는 살짝 조금 슬림하게 빠질 수 있다는 점 음. 유니클로 생지가 물 진짜 많이 빠져요 네, 많이 빠지고 네. 또좀 많이 변형이 좀 돼요 얘들이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 점을 살짝 참고해 주시면 음. 될거 같고 그러니까 옷 입으실 때 안에 뭐흰 옷을 입으신다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이제 비 오는 날은 네, 거의 네. 100% 물든다 그렇죠 네. 뭐 신발, 네. 양말, 맞아요, 어, 맞아요. 어, 가방 음. 어느 정도 비 오는 날은 네. 조금 피하시는 게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뒤쪽도 보시면 그냥 무난해요 같이 가서 봤지만 네. 이 제품을 선택을 한 이유가 가장 대중적인 컬러예요. 부담 없이 입을 수 있고 음, 음. 뭐 어떤 스타일에도 다뭐 회사원, 직장인, 대학생, 중고등학생까지 다 음, 맞아요. 네. 생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실 텐데 네. 뭐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처음에는 세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 네. 사고 나서 바로? 네 바로. 어느 정도 물을 오. 빼주는 게 사실 저는 좋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서뭐 음. 어디서 떠돌았는데 사자마자 착용을 하고. 음. 뜨거운 물을 욕조에 붓고 소금을 거기에 뿌리고 안에 들어가서 입고 있으면 이게 뭐 자기 몸처럼 이렇게 수축이 된다라고 하는데 <웃음> 사실 그 정도까지 사실 안 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제가 어차피 빨아요. 그렇죠. 빨면 그때 수축이 되고 음. 그 다음에 다시 또 입게 되면 계속 변화가 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아끼는 바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볼 수 있는데 뭐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한 뭐 시즌 입고 다음 시즌에 또 새로 사고 이럴 그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을 뭐 욕조에다 뿌리고 <웃음>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음. 된다라는 점자 음. 음. 그러면은 저희가 음. 이렇게 그냥 들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죠? 직접 입어보고 그죠? 네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음. 입어보겠습니다 고어 네. 유니클로 생지 입어보셨는데 네. 착용감은 어떠신지? 착용감은 뭐 상당히 편해요 맥울러핏이니까 음. 좀 넉넉하고 편안하게 입었는데 그 흔히 말한 곱창이라고 하죠. 그렇죠. 곱창이 이렇게 살짝 내려서 입으면 많이 잡혀요. 이제 두께감이 여기서 이제 티가 나는 부분이고, 음, 음. 뭐 옆쪽도 보시면 뭐 깔끔해요. 옆쪽 테도 음. 깔끔하게. 그렇죠. 뭐 네. 이런 거 이런 바지 같은 경우는 연출이 되게 쉬워요. 음. 뭐 밑단 살짝 접고 아, 그렇죠. 배바지보다 살짝 조금 내려 입으면 음. 요즘 많이 신으시는 것들 신으시면 또그것만의또 센스가 또 보이니까 음, 음, 음. 뭐 확실히. 활용론으로는 괜찮다라고. 음. 지금 딱 봐도 약간 그래 보여요. 그렇죠. 네, 활용도 되게 높아 보이고. 네. 뭐 뒤쪽도 네. 한번 보여드리는 네. 네. 음. 고하면뭐이 정도. 음. 이거 지금 밑단이 좀 많이 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좀더 만약에 어느 정도 살짝 타이트하게 입는다고 치면 크롬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서 입으면 음. 여기서 좀타 이게 사이즈가 한 치수 작아져야 되겠죠. 음. 좀 타이트해지면. 반스 같은 뭐 슬리본 종류까지 다 신으셔도 네. 웬만한 거다 제가 봤을 때다 케어 가능하다고 봐요 바지를 사면 보통 길지 않아요 미, 밑에가 그죠? 근데 그걸 잘르는 것보다 접는 쪽에서 활용을 좀 하시면 제가 음... 봤을 때 훨씬 더 이쁘고 네. 활용도가 높고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생지는 네. 약간 그렇다는 좀 네. 여름에 되게 적합한 원단은 아니에요 사실 저 밑에 요 사타구니 부분이 많이 습해지기 때문에 <웃음> 뭐 이제 비 오고 그러면 난리 나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근데 청바지 제품들이 약간 여름에 입기에는 조금 불편한 제품들이 좀 많죠 어쩔 사실. 수가 없죠 네. 사실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음. 입으실 수는 있다 자 유니클로 생지 제품 이렇게 알아봤고 자 그러면 다음 유니클로 제품 한번 알아볼까요 예. 네 연청이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그 레트로풍의 스타일이랑 좀잘 맞는 음. 뭐 요즘 또 갑자기 트렌치코트 같은 거아 유행하잖아 그쵸그쵸 그쵸. 이제 뭐 그런 거와 이제 뭐 요즘 많이 신으시는 구두 종류들 음. 잘 매치를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살짝 스판기가 있어요 얘가 원단이 상당히 이건 뭐 너무 정 사이즈 안 입으시고 살짝 음. 좀 타이트하게 입으셔도 되고 좀 약간 부들부들해요 안에도 그건 확실히 보면 감기의 느낌이 좋긴 할 거예요 근데 음. 이전에 입었던 레귤러보다는 확실히 원단이 더 얇다라는 점 음, 그리고 네. 이거는 슬림피트라는 점. 네. 요즘에 이렇게 데미지 네. 들어간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디스트로이드진 뭐 네. 그렇게 해갖고 네. 뭐 무파진 이렇게도 많이 그렇죠. 하고 네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군데군데 조금씩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네요. 동일한 제품이지만 이거는 컬러가 다른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어떤 건 조금 연하고, 네. 어떤 건 조금 진하고, 네. 사이즈도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왜냐, 워싱이 들어간 제품들은 음. 편차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 정도 보셔야 돼요. 센치로 아... 이런 데미지 같은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건 데미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렇죠. 뭐 여기 들어가 있고, 네.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뭐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고 음. 연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정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래도 뭐다 똑같지 않으니까 그쵸. 조금 더 장점이 있지 않네. 요 뭐. 네. 근데 이제 구매를 하실 때 네. 만약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색상에 뭐이런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고 구매를 했는데 약간 위치가 조금 다르거 그렇죠. 네, 네.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네. 그렇죠. 랜덤적인 네. 요소들은 네. 데미지지는 음. 어느정도 감안을 하시고 사실는수 밖에 없다라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네. 매장가서 사시는게 사실 네. 제일 좋긴 해요 네. 제일 어, 좋을 사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또 한번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네. 착용감은 어떠신가요? 착용감은 확실히 전제품보다는 음. 부드러워요 허벅지에 음. 닿는 느낌이 확실히 워싱이 많이 들어가고 음. 그래서 그런지 샥 하고 감기는 느낌이 좋긴 해요 근데 음. 네, 뭐딱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핏은 살짝 슬림한데 이걸 만약 에30 사이즈를 샀으면 이제 슬림보다는 살짝 스키니랑 슬림의 중간 정도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또 유행한 어울리 슈즈 같은 거에 음. 신으시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음. 봐요. 또 나쁘지 않네요. 음. 음. 그러면은 아까 그 두께감은 아까 거보다 훨씬 조금 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혹시 뭐 여름에 입거나 하기에도 좀 적합한지. 뭐 여름에 확실히 좀 밝은색 옷에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거고 입었을 때 이제 감기는 느낌이나 전체적인 느낌 좀더 가볍다는 느낌이 가하기 음. 때문에. 이전 제품보다는 이게 훨씬 더 괜찮을 거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마스김 하셨던 이런데 데미지 이런 거는 뭐 입었을 때는 거의 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점 있으나 완화한 것 같아요. 현재 느낌으로. <웃음> 자 그러면은 이런 연청 제품에 조금 라이트하고 네, 조금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제품들에 장점이 또 따로 있을까요? 이런 생지는 활용도가 많이 높은 편이고 네. 네, 이런 연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 연청을 개인적으로 제가 잘안 입어서 <웃음> 근데 뭐 이런 연청 같은 경우는 요즘 유행한 스타일이에요 사실 음.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어글리 슈즈에 그렇죠. 신고 뭐 코트 입으시거나 음. 뭐 아니면 수트 위에 자켓 같은 거 음. 가볍게 걸쳐주시고 음. 뭐 연출하시면 이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상당히 조금 더 캐주얼 적으로 그렇죠 네. 캐주얼적이고 뭐 근데 뭐 이런 유니클로 제품들은 밑에 밑단을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서 다 케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샌달이나 그런 것들을 신을 때는 음. 살짝 밑단을 접어서 그 센스라고 하는 발목이 어느 정도 보이는 음. 정도의 느낌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사실 살짝 좋아요 이렇게 대충 접은 듯한 네. 느낌으로 왜냐면 지금 이딱이 이, 이 느낌은 뭔가 좀 애매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뭔가 애매해요 되게 옛날에 그런 올드한 느낌이 음. 상당히 강해요 느낌. 약간 서훈 씨랑 이렇게 사이즈 스펙이 비슷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음. 나을 것 같아요 키니로 된다고 하면 이게 살짝 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또요 정도가 살짝 되면 너무 타이트하면 여기가 음. 이렇게 툭하고 튀어나오는 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이 정도 손으로. 네. 네, 네. 아니면 뭐 티를 긴걸 입으셔도 되고. 음, 네. 티긴거 입으면 네. 뭐 괜찮겠죠. 그렇죠. 네. 뭐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네. 좀 알아서. 자, 하시는 거고. 그러면 네. 유니클로 연청 한이 정도 네. 알아봤고. 네. 자, 그 다음 이건 블랙진인데 블랙진. 네, H&M 제품이죠. 네.